그렇지그렇게그렇게 그렇게 서서 먹어 봐어속줄게게이 <웃음> 진짜 서서 먹네? 서서 먹렇게게아빠게 뭐? 어어 이렇게. 이게 이렇게. 리렇게 이렇게. 이렇게. 이렇게. 이렇게. 야렇게이 계속 이어서 이렇게. 이렇게. 이렇게. 이렇게. 이렇나란 이렇게. 이 이렇게. 쟤네 모를 때 빨리 줄게, 아빠가. 너 엄마한테 왔네나 네. 쟤네 모를 때 빨리 먹자. 쟤네 모른다, 지금. 우와, 신났다. 쟤네 모래 장난하고 있어. 얘네 알아챘다. 알아챘어. 빨리 빨리. 쟤네 오기 전에 빨리 먹자. 쟤, 쟤, 빨리 먹자. 얘 알아챘어요. 나한거봐. 쓰는 연습해 너 알아서 쓰면 계속 줄게 서서 먹으면 뭐예요, 뭐예요. 그렇지 그렇게 그렇게 서서 먹어봐 <웃음> 오 계속 줄게 오 서, 진짜 서서 먹네 서서 먹으면 계속 줄게 아빠가 뭐오 어떻게 해. 다리 내리지 마 다리 내리는 순간 다 따내줄 거야 어 뭐야 계속 엄마. 먹어 계속 서커스 따내야 되겠다 오오 그렇다. <웃음> <웃음> 야 모찌 혼자 다 먹는다. 이거 클 났다. 이거 진짜 는 거야? 야, 모찌 서커스탄 하고 있어 지금. 다리 안 내리고. 그 뭐야 이렇게 다리 서서 있는 애들 기는 뭐야? 아 끝났다 너. 아 다리 내려서. 뭐요? <웃음> 아, 그 있잖아 걔네 누구야 그 다리 서서 지켜보는 애들 이렇게. 미역해. 미역해. 어한 번만 더 해볼래? 아, 그래 이 이렇게 서서. 너가 해봐 그럼 제리야 이거 시키면 하냐? 야 시키면 안 해요 또. 걔네들은 고양이잖아. 응. 너 먹었으니까 이제 아, 너 체리도 많이 먹었어. 그래. 이번엔 다 망고. 망고 손으로 끌어당기는. 어, 손손 손 잡아당기고 있는 거 봐, 이 새끼. 카메라는 의식해요 우리 망고? <웃음> <웃음> 의사 선생님이 망고 손 기술 좋다고 했다네. 네. 하나 더 줘. 돼. 고기 까는 거 있거든 여보. 그거 줘. 아, 네. 음. 아쉬워 오늘 오빠도 없는데. 뭐, 아빠가 마음이 텁텁하지. 뭐. 아빠안 그럴 거 같은데 슬프면 되게 그러지. 네. 왜 이거 안 먹어? 아, 아, 이거 먹으면 똑같은 맛이. 이거 무슨 맛이더라? 연어. 아니 이거 뭐야? 대구, 대구. 손은 놓고 먹어. 왜 손을 놓어 아, 저 형제 뭐야. 망고혼자새손은 놓고. 미어캣 한 번만 더 해. 미어캣 하면 계속 줄 거야. 아까처럼 미어캣 했잖아. 그거 한 번만 더해 봐. 못지. 아까 했잖아, 미어캣. 어, 그래. 그거. 그거, 그거, 그거. 계속. 나 못하니까 넌 잠깐. <웃음> 아유 얘네 둘이 똑같이 섰잖아요. 어어 그랬어? 네. 미역해. 어발 났어. 이번에 체리 미역해. 미역해 미역해. 체리 일로 와봐. 미역해 한 번만에. 이걸 대줘야지. 아우 진짜 화나. 아씨 말은못 알아듣고 이 새끼들. 아니. 망고 삐졌다. 어 망고. 망고 미안해 아빠 줄게 일로 와. 아왜 망고 피칭해? 아유 제일 즐거운 시간이네 진짜 오늘. 물지는 말고. 망고 망고 주세요. 아이 새끼 구멍 뚫었고 여 옆으로 나오는 거 봐. 나 불지 말고 그냥 나오는 것만 빨로, 친구들아. 망고 주세요. 네, 그래, 제일 많이 못 먹었으니까 다 망고 먹자 이거는. 야! Yeah. 다니꺼다니꺼 네네 하니까 얘네봐요 <웃음> 다 망고꺼 이거 10개를 줘봐라 니네 부족하지 이 새끼들아 됐다 됐어 이제 순이 줘야 되겠다 순이~~ 순이 초로 먹을까?